안녕하세요 흔한 공고생 인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보인된 3D펜을 꺼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볼겁니다 원래 아크릴 칼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2주동안 만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D펜을 가져왔습니다 색상도 딱 카네이션 색상이 남았습니다 종이 호일을 꺼내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빨간 필라멘트를 3D펜안에 넣어줍니다 어머 대충 뾰족뾰족한 모양을 생각하면서 대충 뾰족뾰족한 모양을 만들어서 말아줍니다 사실 보면은 이게 끝입니다 같은 모양을 만들고 굽기 전에 대충 반죽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붙여주면 카네이션은 끝입니다. 카네이션의 원산지는 남부 유럽과 서아시아라고 합니다. 절대 할 말이 없어서 한 말은 맞습니다. 모양은 위에 삐죽이 된 아래 삐죽이 하나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주면 편합니다.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카네이션의 꽃말을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빨간 카네이션의 꽃말은 존경, 모정, 사랑과 애정, 우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조각만 3D펜 촉으로 눌러서 붙여주면 끝. 이면 좋겠지만 어림도 없지 계속 만들어줍니다. 일을 할 때는 즐기는 자가 제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즐겨보려고 합니다. 와 너무 즐겁다. 모두 만들어서 연결했습니다. 예쁜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터보라이터로 열을 가해서 반짝이고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초록색 필라멘트를 끼워줍니다. 색이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예뻐서 넣어봤어요. 아이 기분 좋아. 대충 이파리 같은 둥글둥글한 모양을 만들어주고 대충 꽃에 붙여줍니다. 똑같은 모양 네 개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큰 이파리는 신경 쓰면서 예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데코레이션 포인트니까요. 저는 역시 영어 발음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제 빈틈에 필라멘트를 채워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석을 붙여 보관하기 편하게 해줄겁니다 면을 채워주고 라이터로 구워서 붙여주면 어버이나 기념 카네이션 만들기 완성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나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사. 사이드 체스트!